어, 나 따라오네. 하, 진짜, 넘기 와, 침착한 거 보세요, 이 친구. 하지만 너에게 침착함이 있으면은, 나에겐 여러가지 또 상황이 있지. 야, 야, 뭐야, 뭐야, 뭐야. 잘 가요. 아, 왠지, 순전할것같더라 아니. 아, 프숑 빨콩 먹고. 아, 근데, 아, 딴거할 걸. 아, 빨콩 해줬잖아. 아아아아 f u 비 검은콩을 해줄걸 빨간콩 말고 같이 구출하면 되지 공장장은 또 구출에서 가장 강한 캐릭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가 없죠 뭐 어떻게 할 건데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어들어 와보시지? 뭐야 구출 안 와요? 아 내가 가야 하는 거야? 아 그래? 어 그그그그 그, 그, 그, 그렇구나 내, 내가 구출 가야 하는 거였구나 어그 그렇구나 으이, 야 무슨 게 떨어버리고? 아 어, 불감전님 come on, let's 불감전 time. 파랄 <웃음> 진짜 지랄. <웃음> 아, 점 나가서 먹을 같아. 아, 나서 마틴더가 알아서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네요 감독전이라고응 음, 이쪽으로 갈거양 호드님 도망가야지 거기서 뭐해 아나나 따라오는거야? 이거는 이쪽으로 갈게요 어차피 얘가 텔레포트인거 아니까 선판제 해버리면은 너무 달거든 음, 가속받고 도망갈거양 어어, 잘못 누른 거 아니야? 그거 맞아? 그거 맞냐고? 응, 음? 그거 맞냐고? 자, 한, 뚝배기 맞출게요. 뚝배기 어떻게 맞추냐? 이렇게 맞추면 돼요. 아우 미친 핫 <웃음> <하>, 넘는 척. <웃음> 포드님, 위험해! 위험해! 포드님, 위험해! 위험해. 자, 공장장이 나에게 참을 수 없도록 이쪽으로 해봐. 유혹해 가 너무 고양, 너무 고고응넘무 고양, 너무 고양, 고양, 너무 고양, 거야 넘양 너무 고양, 너무 거야 왜 이렇게 빨라? 그도 포워드 새끼 공 100% 해 자고 너는 커버라는 개념이 없어? 사모님 맞고 있을 때도 뭐했어? 어? <웃음> 공 100% 소름 돈네 약간 저거 해도케 하던가 그러면은 뭐야? 아 오지마 그냥 나가 그냥 야, 무슨 거 하자 우리 어 제발 부탁이야 나 방금 아까 아까 안 좋은 기억이 있어 가지고 야 얼굴 지금 와야 한다. 고디면 빨간 공 쿨타임 돌아. 아니 공을 쓰고 와야지 친구야 이러면은 빨공 한다고 한다고 아 프로 프로 프로 야 잡아줘야지 저거 안 잡아주면 뭐 어쩌라고 나보고 어 나보고 어쩌라고 도 망가지기 좋은 아띠요 하면서 아 뚝배기 준비 완료 개구멍 어디야 빨리 말해 개구멍 어디야 개구멍 어디에요 개구멍 어디에요 개구멍 어디에요 음 이정 던지고요 나가 뭐해 에포드 새끼야 뭐해 너아 빨리 나가 공 100% 잖아 Please What are you doing? Oh my god what is that? Oh my god what is that? Oh my god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미친? 어? 어 미친! 아 <웃음> 깜짝이야 아 에바 에바야 이거 자3 2 이거 오, 어, 다행이다 야 나가 무 무증, 무슨 부해줘 제발 나 무슨 구해줘, 제발. 나 미안해. 왜잘못했어 무슨 구해줘. 어. 나 무슨 구해줘, 제발. 부탁이야. 아, 커버해 하려고? 아니, 미친! 이걸, 이걸 해준다고? 이걸 해준다고? 이걸 해준다고? 이걸 해준다고? 이걸 해준다고?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으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저기맞네요 아, 존나 뛰어 야 운전자야 하지마라 운전자 하지마라 운전자 하지마라 나였으면은 여기 올라가는거에서 이미 한대 맞췄어 어. 근데 손절을 해버리네 얘가 빨리 맞거나 하지 않는 이상, 반 피면은 뭐잡아불 와... 오... 어 매구가 어... 그게 맞아? 그게 맞냐고... 어... 이 야무지... 근데 왜리게 넘기... 네, 판자는 내려줍시다. 가족 받아야지... 가족 야무지게 받을 거거든. 어 미친 존내바네 어와하야그 판자 부숴야하는데? 판자 부숴야하는데? 판자 안 부수니? 판자 안 부수면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거야 어디가 얘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첫 타격이네요 <웃음> 레전드다 얘도 얼마나 게임하기 싫을까 엉뚱빼기 어, 한대 맞으시고 얼마나 게임하기 싫을까요, 넌. 나, <웃음> 아, 킹밖에 존나 쳐다봐, 그냥. 그냥 그쪽으로안 들어갈 거지, 롱. 그쪽으로 안 들어갈 거지, 롱. 안 들어갈 거지, 롱. 자, 가는 척 해주고, 뭐야, 손주라는데? <웃음> 너무 킹받았나, 야? 야, 정신 차려.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응? 이렇아 나쁜 사람 아니에요 2층 해죠이돌아러 가자 거아한테 아시죠? 이미아미죠미거미시미이미어시죠이아바꿔주거요시안 이거 주시는 이거 깜시놀랐잖아 총까지 있아와죠 이거 아 이거 아시죠? 이거 아시죠? 이거 아이이 못 들어 갈수 있네. 요호호호호. 계속 들어갈 거지롱. 계속 들어갈 거지롱. 그냥 아무 <목소리> 들어갈 거지롱 그냥. 오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어디 어디 있지? 그냥 이쪽으로 가면 어디 있지? 그냥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정못리 어디 있지? 어, 있지? 오알수 없네. 아알수 없네. 알수 없네.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웃음> 어디, <있을까? 웃음> 어디 있지아 뭐야? 못써 이제. 아 도망가. 아무 집에 도망가. 내려. 아! 어떡하야 도망가! 살렸죠 응, 이거 한대 맞으면 안죽지롱! 아녕녕녕녕뇨 어, 얌씨! 응, 어, 안죽을거지롱! 안죽을거지롱! 안죽을거지롱! 맞고 도막갈거지롱하하하 <웃음> 어! 또 갈건데 이 녀석아! 자, 좋아요. 오! 그건 좋은데? That's bad, not bad 나 플래시 함써야지 플래시 함써야지 에이! 도백이겠냐? 아무지게 도망가고 아무지게 도망가고아 뭐야 내가 문타고 있었네? 야!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야문따문따문 따, 따, 따!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도와줄게! 아! 좀 나파! 아 나가 나가 용병아 구하지 말고 그냥 가자 우리 어. 무언가는 어디있어? 불안하게 무언가 어디있는데? 아, 여기 있구나 음, 진짜